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아니, 해당 버전의 nx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돼요. 그렇죠? 연결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죠. 연결 관계를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요, 레스터리 있죠? 이 경로에 찾아가셔가지고, 요, 레스터리 편집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다시 버전, 거의 뭐 29.0 이 부분만 빼버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령 프롬포터 있죠.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포터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접 파일 타입 뭐 유지 파트 파일 하셔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NX10을 사용하시는 경우 11을 사용하는 경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NX10까지는 보통 UGS r o u t e x e 파일이 어디 있냐면 UGIi 폴더에 있었는데 여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1에 와서는 NXbin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기면서 그 위치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경로를 찾아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의 실행 눌러보시죠. 아니면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고요. R 누르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요. 이렇게 보시죠. 제가 윈도우 7을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CMD 치면 이렇게 CMD가 보일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돼요. 자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CD 하죠 이거 Change Directory입니다. 디렉토리가 폴더죠. 옛날 도스 시절에는 디렉토리라고 그랬습니다. 한칸 띄시고요. C 땡땡.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있죠. 백스페이스 기 옆에 있는 원화 표시 있죠. 딱 누르면 이게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Change 어, Directory. 폴더를 변경해라. 폴더 위치를 변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C드라이브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땡 누르면 이렇게 C드라이브 오겠죠. 여기서요. 지금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타입 한칸 띄시고 유지 유지 파트파일 엔터 치면 여러 개 경로가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값은 동영상이 다른 동영상 있죠 동영상에 보시면 이 경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정확히 쓰셔도 돼요 그 경로를 그래서 여기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에 제가요 타입 하시고 유지 유지 파트파일 넌한 다음에 계속 쓰시면 되는거예요 아시죠 c 드라이브 가는 거 땡땡 하시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프로그램 계속 이 귀찮습니다 탭키 눌러 보시죠 그럼 자동으로 완성되죠 요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화표시 지멘스 지우고 원화표시 그 다음에 nx 11로 와야겠죠 12 11.0 저 같은 경우는 11.0입니다. 원합교시 nx 아이고, 너무 많나요? nxbin 됐죠? 그 다음에 u g s u n d e r b a o u t e x e e x c 로 해볼게요. 그러면 틀리게 땡 하시고요. 땡땡 하시고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띄고 다시 use 또한칸 띄고 다시 use u n d 파일, 언더바, dir 한칸 띄고 이렇게 쌍따옴표 하셔가지고 퍼센트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철자 조심하셔가지고 쌍따옴표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칸 띄시고 여기다 한칸 띄고 여기다 한칸 띄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엔터 쳤습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행이 안되겠죠 당연히. 해당 프로그램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다시 쓰시면 되겠죠 귀찮아요 위쪽 화살표 있죠 아래 위아래 위쪽 화살표 키 눌러보시죠 그러면 입력한 게 보이시죠 왼쪽 화살표 키로 쭉 오셔가지고 아까 어디서 문제가 있었죠 여기 C가 문제가 있었죠 이걸 지워버리고 E로 바꾸겠습니다 실행 파일이죠 자쭉 컷에 갖다 놓고요 엔터 시면 이제 다시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보죠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nx10을 쓰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요 경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 경로. 어딨나요? 요 경로 있죠? 탭키 누르셔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윈도우즈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소문자로 쭉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니면 대문자로 써보세요.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